어휴 자 지금 도어즈 100층 탈출을 한창 도전중인데 누구나 도어즈 탈출을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나왔다고 합니다 짜잔 2D 도어즈 오케이 바로 1층 뚫어보자 오 1층 구성은 이거 완전 똑같네 바로 문 따고 들어가볼게요 좋아 야, 이거 거의 똑같이 이식해놨는데? 오케이, 이렇게 숨는 거고. It's coming. 온다. 뭔가 온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거잖아! 아 와, 시작부터 러시 바로 나와버리네?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감 왔어. 오, 오, 오, 오. 오. 거미까지? 그 맵도 약간 계속 깨는 것 같다? 저 으르렁 소리 뭐야 오케이 러쉬 나온다! <목소리> 노나리자 그림을 맞춰줘요~~ 위에도 맞춰주고 야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좀 익숙하다 어째 오? 유튜브? 갑자기 광고가 왜 아하! 돈 주는구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비대괴물 뭐야? 비대괴물 뭐야? 비대개물 어, 뭐야? 어, 저런 괴물은 못봤어 2D라서 어! 어. 어. 어. 어. 안 무서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서운데? 아 이것도 모양맞춘거구나 여기다 넣고 이거는 여기가 사이즈가 땅 맞죠? 펜동그라미까지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이거 가짜래? 아니면은 이거 가짜인 게또 가짜인 거 아닐까? 놀데 진짜 가짜. 아이 아! 아! <웃음> 게임 정직하구나. 비타민 좀 빡시다. 어? 틀렸대. 아 결국엔 아. 아! 아! 아! 아! 아 14층까지 왔구나 뭐야?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못 참지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눈을 쳐다보면 안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아아 아, 아. 아, 얘는 그냥 이렇게 맞아야되네 어느정도는 쉽지 않는데? 오케이 16층 <웃음> 누구세요? 아! 어. 도어즈에서 안못 봤던 녀석도 처음 등장하는 건가? 지금 도어즈에 나왔던 괴물들을 전부 다 만나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오 이거 오히려 또 새롭네요. 아 이거 또 시작하자마자 피가 바스드다. 나... 아야야야 아, 아, 아, 아, 미안, 차, 차 이렇게, 아야아야야 어, 나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시크잖아 시크. 온다. 시크 온다. 런. 음.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박수를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들어가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누가 나와? 지나갔나보여? 저번에 제가 들켜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했었던 피규어! 그 녀석이 등장이군요. 반드시 반드시 탈출해야 돼 이거는. 아 근데 이걸 또아 가져와야 되는가 보구나. 단서를 갖고서 몰래 안 들키고 여기다가 싹 놓고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체력을 좀 많이 챙겨고 가보자 이번엔 비타민이 이게 핵심이야 내가 봤을 때. It's coming 응? 무시해 아아아아아무시해 미안해! 아! 러시아! 너의 존재감을 존중을 안해 줬네 내가. 야, 이거 게임 잘 만들었다 진짜. 거의 뭐 진짜 말 그대로 2디 도어즈라고 해 불러도 불러도 될거 같아요. Is c o i n g 존중했어요, 러시아. 아! 이즈 가다어요왔다요 왔다요. 아유, 아이젠 이거 무조건 한번 맞아야 되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데? 너무 궁금해. 그럼 한번 밝혀주고. 아, 아, 아, 개또 나왔다. 개또 나왔다. 얘 이름이 홀트인가 그러던데요? 으 이쯤에서 한 번. 시크 시작했다. 아시크 온다. 그가 달린다.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어,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탈출 성공. 어, 무슨 말해어우 무슨 사 나오는 거는? 저건 또 무슨 괴물일까? 아이, 요놈의, 진짜, 점프검이. 하나! 나 아야! 어, 방금 걔 뭐예요? 얘는 처음 봤는데, 장롱을 열때 무려 200분의 1로 나타나는 아주 극악의 확률로 나타나는 그 괴물인데, 이걸 보네? 자, 좋아. 뒤쪽으로 갔을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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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조차 안나와 지금 몇층이죠 30층 여긴 보니까 50층이 탈출 저거 뿐이잖서아연속공보에또 아. 당했어 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피한번또 빨아야겠는데? <목소리> 이건 뭐야 또너너걔 <목소리> 아니야? 밴디 아니야? 한층 올라갈때마다 부활 써야겠.. 어, 2D 도어즈에서는 100층까지는 아니고 <목소리> 50층까지를 탈출인데 이거 몇번 콤보야 이거 진짜 홀튼가 아니 캐스퍼까지 나오고 이거? 아니 그래도 이제 끝이 머지않았어 할초 퀴버 가주자 뚜뚜루뚜루 루아 아! 아, 아, 아! <웃음> 아 억울하다 방금은 근데 아 나갈수 있었는데 아 시크 이제 시작이구나 헬프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하필 또 이게 나오냐? 자, 살살 유인해서 가야 돼요. 이거 보니까 이쯤 왔을 때한번 숨었다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 한번 숨었다가 들어가야 될같 돼.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 아니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탈출했어야 돼? 여기 숨었다. 다야 아, 이거 어디 숨었어도 진짜 <웃음> 잭 때문에. 물렸겠다또 있다 Hello. 또 있다 아 마지막 탈출전 피규어와의 정면승부 오케이 눈을 마주치기 전에 빠르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살짝 그 주위를 혼란시킨 다음에 바로 깔끔한 무빙으로 싹 피해가지고 바깥으로 탈출 오케이 완벽한 계획이야 난 준비됐어 I'm ready 3 2 1 출발 밑으로 가면서 살짝 어그로 끌고 <웃음> 바로 탈출 그렇지 아 어라? 아니 어 그렇지 여기 꼬부라미가 있었구만 고르 나이스 나 보내줘 이제 하하하하 하하 52층? 탈출 성공인가요? 어? 아니 야 역시 마지막이라고 두번을 왔다갔다 더해야돼? 쫄면 안돼 망설이는 순간 바로 가는거야 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 너무하네, 너무해. 마지막 앉아서 탈출 성공~ 많이 찝찝하네?